최저 아침 영화 아영화래 영상 구개 <목소리도> 너무 추워 지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 맞아, 맞아요. <웃음> 그렇 <그럼> 잡을까요? <맘대로. 웃음> She's still a L to the one anyway as I get into the red quick There's a r e t kid Don't go against the grain m a s t thing is my pain i l e a v e the hearty party With the bang b u z z a b o o m Check my tune It got your hyper Don't give a fuck about a sucker s e e cypher Ah